오늘은 메타버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자연과 신에 억눌려 있다가 극복하고 나온 후에 집단을 이루고 협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집단이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그 힘을 가지게 된 원천이 뭐냐면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이사장과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인데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서 힘을 발휘했지만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혼자서 힘을 발휘하게 됐던 그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바로 손에다가 바로 이 컴퓨터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사장이 어떻게 들어갈지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의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80억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79억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의 인구는 51억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51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것이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문자를 보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80비트만 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티모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초에 1100만 비트가 정보가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40비트의 정보만 인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40비트가 전체의 답이 될수 있을까요?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점이 바로 비트인데, 비트는 일반적인 그 우리가 봤던 1세대가 천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은 테스트 위지의 정보 위지에 모든 것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이미지가 없었죠 2세대가 사이 월드입니다 그 공간에 개인적인 공간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었 사진을 갖다 집어넣고 보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이 월드입니다 자 3세대는 뭐예요 점과 선과 면이 되면 3세대가 나왔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다음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페이스북이 보통 27억 명에서 30, 30억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그 그 가입자 수가요 트위터가 38억 0명 유튜브는 23억 명 인스타그램은 12억 명 웹사이트 한 19억 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찍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놓고 거기에 갖다 올려놓고 동영상도 집어넣고 문자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세대는 면에다가 동영상과 사진과 이것을 모든 걸 기억 저그 기억하고 기억 거기다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과거였다는 얘기죠 사진 찍은 것들, 쓴 것들 모든 것이 과거의 것이 기록된 것이 페이스북이죠 그런데 이 4세대는 뭐냐면 공간에 기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에다가 그 4세대는 뭐예요? 실시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대신 나의 아바타가 대신 만날 수도 있고, 다 모든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 이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얘기거든요. 메타는 뭐예요? 초월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니버스는 세계나 우주 그런 거니까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라는 얘기죠. 그것이 합쳐진 게 메타버스라는 얘기죠. 자 메타버스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유행에 있는 트렌드다. 그래서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콘텐츠가 탄생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한 300조 이상 혁명적인 그 매출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그러면 급보로 활성화될 것인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데 메타버스가 그럼 활성화될 것인가? 근데 과학자들 보통 예측할 때 5년이든지 10년 정도가 돼야지만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ai는 10년 내지 15년 후가 되면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우스가 뭐냐? 이 모니터와 이저이 자판 이 자판 키보드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마우스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본체가 있더라도 뭔가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없으면 타자도 칠수 없고 키보드도 자판도 쓸수 없고 아무것도 쓸수 없다.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마우스와 같은 것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이런 그 우리가 보면 이 가상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그, 그, 저, 메타, 메타에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그 근육 팔찌거든요. 근육 감지 팔찌가 있는데, 이 근육 팔찌 감지를 이루어다가 움직임을 해서 손으로 까딱까딱 하다 보면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링, 그 다음에 애플 그라스가, AR, 애플 AR 그라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마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 빅테크들이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이 완전히 그 상호를 바꾸면서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그 마크 주크버그가 그런 얘가 기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DNA는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구축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사명도 바꾸면서 완전히 그 메타버스에 올인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한 30여 명의 가입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소통회사로서 메타버스가 지배자가 되겠다. 이메타버스에서 내가 완전히 그냥 그 지배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공간. 개인 공간, 그다음에 소통 공간을 구분해서, 어, 개인 회사, 그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웍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 개인 공간, 쉬는 공간, 그다음에 어, 그, 그, 어떻게 소통 공간 이렇게 나눠갖고 모든 것이 이것을 만들어내겠다고 라한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어도 안 된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게임과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어서, 아니, 한그 어마어마한. 그, 한, 그, 콘텐츠가 한천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뭐냐면, 오클레스 퀘스트 2라는 겁니다. 오클래스 퀘스트 2가 뭐냐면, 이게 VR 기기죠. 이것이 한천대 정도, 천개 정도를 어 보유하고 있아이한 그, 그, 시장의 한 75%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게 뭐냐면, 근육 감지 팔찌가 여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이것이 뭐냐면 이거 VR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오는 근육 팔찌가 돼. 이런 것으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것들 우리가 뭘 끼지 않더라도 갈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윈도우, 엑셀, 파워포인트 같이 그냥 업무용 프로그램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사람들축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업무 특성상 그 메타버스 내에서 업무 부분에서 나 최고가 되다 그것만 해도 관계없다 그래도 차고 넘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뭘 했냐면,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마케팅 효과에 극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딱 여기, 우리가 보면 CCTV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여기 사람이 여기서 몇분 동안 여기서 이 제품을 보고 있었고, 몇초 동안 있었느냐, 그것을 감지하고요. 동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품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되고, 인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내믹스 삼류고 커넥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MS 홀로렌즈라는 것을 갖다 개발을 해서, 어, 그, 그 업무 업무에서 연결시켜갖고 산업과 연계해서 생산단 증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니다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줌이나 스카이프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완전 원격 근무를 완전히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애플은 뭐 있냐? 애플은 다른 거 없이 이 마이크로링 있죠? 이 링. 그, 요, 그, 연결시켰던, 커넥트를 연결시켰던 그런 것들이요. 그거와 AR그라스,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외에는 개발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력에보는 것이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곳인데, 이것은 엔비디아는 뭐 하는 것이냐면 그래픽 기술을 재현하고 완전히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인프라를 장악하겠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자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업체. 디자인과 관련돼서 만든 업체. 그러니까 아바타도 아주 실물처럼 아주 멋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위한 그래픽 작업을 가능한 3D 협업 플랫폼 업니버스를 개발해갖고요.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어 색깔을 바꾸느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과 연결시켜갖고, 결합해서 햇빛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림자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맥신인데 30분 동안 만의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의 성대면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번역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은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 비서 있죠.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할 때이얘가 대신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가장 빅테크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제페토, 이프, 아, 이플랜드, 그다음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460억 정도였는데 2025년이 되면 2800억 정도로 시장 규모가 넓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SK텔레콤에서 나온 게 eFriend입니다. 이프 e r 드 그래서, 마이크로 소프트와 협업을 했고요. 펌프 스튜디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슈퍼를 운영하고, 공연, 부동산, 메타버스로 어, 확인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C 소프트에서는, 유명 아이돌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유니버스가 134억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유니버스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어, 2020년 신작 게임 도깨비를 메타버스 형태로 제작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제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그 나온 게 2월 기준 사용자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우리, 우리가할수 있는 그런 그 샘플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직방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 가산 부동산도 파는 직방 무너진 온라 그, 그 경계가 있어 갖고 직방 은 이제부터 메타버스로 출근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집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부 다 가상 공간을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가상공간을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교통으로 출근하지 말고 통신으로 출근해라 통근을 해라 라고 그런 그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전부 다 전, 어, 전국 직방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 나머지 그, 그럼 그럼 나머지 그, 그 회원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만 필요한 비대면 근무를 할수 있는 그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다 메타버스로, 가상공간에 전부 다 어, 그 근무를 하겠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근데 IT 업계에서는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SF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가상공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오교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으로 옮겨놓은 가상공간. 캐릭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컴퓨터 속 회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다른 캐릭터에 가까이 가면 웹캠이 켜지면서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나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상 공간에 구현된 또 다른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일상을 보내는 메타버스 기술이 재택근무에 접목된 겁니다. 네,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출근하면 되는지를 이제 설명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메일로 일단 받고 이제 회사에서 택배로 보내준 노트북으로 이제 제공해준 주소로 접속을 하니까 이제 팀원들이 가상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 직원 270여 명이 메타버스로 출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이달부터는 아예 현실 세계 의 사무실을 없애고 메타버스로만 출근하는 영구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죠 우리가 봤을 때자요 요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이 직방이라는 것이 있죠. 이 직방이 저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메타폴리스라는 겁니다. 자 메타폴리스는 직방이 개발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메타폴리스를 딱 들어가면 로그인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아 어,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딱 들어가면 이 캐릭터로 바꿔야 됩니다 캐릭터로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떤 이름을 가꿀 것인지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요 메타버스가 보면 딱 직방이 여기 4층 밖에 없죠 나머지 4층으로 해갖고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고 나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금하는 것들이 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일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미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게 되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그 여기서 보면 요 이름에 자기 이름들이 다써 있어요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아바타가 쭉가 갖고 쭉 보면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여름 이름들이 다 보이죠 이 사람들한테 쭉간 거예요 가서 딱 보면 가자마자 보자면 웹캠이 커지고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이 보여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나머지 그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30층 쯤까지 지어놨는데 나머지 층들은 어떨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9층인가 7층인가 9층인 것 같습니다. 9층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선거 본부로 사용한다고 막 문의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죠. 동료와 커뮤니케이션 할때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용과 효율 면에서는 많은 그 이득이 왔다는 것이 직원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강원대 김상균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산업공학과 교수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업무 효율을 확인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근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로 메타버스가 눈여 메타버스를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요즘 입사하는 Z 세대의 사원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사무실과 같은 업무 효율을 낼수 있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그 메타버스가 나중에 그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다 보면 과연 우리가 그 하느님이 주어주신 그런 그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사람과의 것들은 교감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게 가능할까? 저 그런 데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원래 이렇게 큰 회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과 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 근무하는 환경도 보면 엄청나게 좋은 환경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그 공간을 갖다 아주 좋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거물도 강남 지역에 있는 강남역 그역 근처에 4층에 있는 그 큰, 어마어마한 큰 그사무실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 한번 아바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바타, 아바타는 이게 이제 저크버거죠 아, 저크버거가 자기가 어떤 아바타를 원하는지 한번 자기가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오가 사실 이런 걸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런 그 그래픽 그 작업을 만들어준 게 엔비디오죠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자기는 아, 어떤 걸 쓰겠다고 라 만든 거죠. 이 아바타에서 보면 실무로 자기, 자기와 똑같은 실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갖다 모르는, 전혀 모르는 캐릭터를 만드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낸 캐릭터로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게더라는 그 아파트, 좀 베타, 메타버스를 갖다 우리가 볼수 있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무지하 뜨고 있거든요. 게더라는 것이. 근데, 메타버스는 미래 꿈꾸는 미화성의 플랫폼 게더타운이라고 하는데, 이 게더가 뜬 이유가 뭐냐면, 어, 아주 그 뭐랄까요.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블루, 저, 블루 시장. 그, 그 시장을 아주 그 블루 마켓을 갖다가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죠. 이 사람 뭐냐면, 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인데, 기존 화생의 플랫폼의 불균형,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그런 그 줌의 어떤 그 필요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파고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2022년 1월부터 유럽 7개국에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 직무 성격이나 여건에 맞는 직원들은 영원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가상의 세계로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과 업무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현재 지금부터 오고 있다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줌 줌이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줌의 화상회의 방식은 줌 피로 중후군이라는 신조가 생길 만큼 어떤 얘기들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라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점점 하는 얘기가, 그로별 화상회의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에서, 2020년 4조 9천억에서 11.4%씩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실 근무가 시작되면 현장, 어, 현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만약 사무실, 근무, 오프라인 근무가 되면, 나 회사 그만두겠다. 라는 사람이 점점, 점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화생회는 대면, 대화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업무의 정신적 피로도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사람들을 갖다 아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 게더타운에서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아까 캐릭터, 가이 사람이 나오죠? 이 캐릭터들이고요. 근데 자유로운 화상 채팅이 가능하다.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화상 채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트보드, TV, 게임, 뭐 이런 것들이 그 브레인스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 그쓸수 그러니까 있는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에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중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그냥 사람 얼굴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서류 이런 거만볼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다양하게 게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은 몇 번의 클릭만 해도 일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 파티장, 루프탑 이런 것 갖다가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무실 공간은 내가 꾸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게드타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드타운이 많이 쓰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국민은행이 게드타운에서 신입 생 신입 행원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점점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창고를 맞아드리면서 국민은행과 더불어 신한은행도 내년 하반기까지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면 교육이 축소되면서 실제 경험을 추구하는 Z세대는 유대감, 소속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등장 이후 디지털 혁신에 눈을 뜬 은행들이 이제는 메타버스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카카오뱅크라는 거, 디지털 뱅크라는 걸 감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B금융 지난달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KB금융타운을 개설하고 금융서비스에 첫발 내딛는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등생들을 상대로 해서 딱딱한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메타버스라는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차별에 대한 어떤 신고 교영을 유추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런 내용들이죠. 자, 자, 그러면 어, 효율 제고만다 되느냐? 이렇게 메타버스 갖다 꾸몄죠. 꾸몄는데. 과연 그것이 다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안에서 업무 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치밀하게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이메일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부서 간 업무 공유 시스템 그다음 그것을 연동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필요감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비언어적인 소통이란 뭘까요? 우리가 제스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폴리스에서는 필요한 자료로 공유와 업무 결제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인터넷 연결되는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갖고 그럴 때까지 쓰는 것을 아마 그것을 이제 같이 연결 쓸수 있는 시스템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업무 스케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업무 내용들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 어떤 그런 그~ 중앙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이 안에서 즉각 즉각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결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페토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제페토 네이버 자회사 제페토죠. 네이버는 2018년 8월 제페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전 세계 200여국에서 2억명 이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성별 인정 지역을 넘어서 친구도 사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페토에는 구찌, 나이키 캔버스 디즈니 푸시 버튼 등 패션 브랜드들이 이따라 입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MZ 세대를 작고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그그 재페터 그 내에서는 유료 화폐인 잼으로 구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용자 얼굴 인식해서 만든 아바타를 원하는 브랜드 옷과 엑스서리 등을 입히고 다른 친구 아바타와 소통하게 된다라고 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바타가 있으면 내 얼굴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 옷을 클릭하면 이 옷이 입혀지고 아 분위기를 알수 있고 아 난이 옷은 아니야 나한테 안 맞아라고 다른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 소비층이 뭐냐면 mz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역 저역 광고들 광고 역시 이들의 친근한 메타버스 기반으로 탈바꿈반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발렌티노에서는요 신상품 패션쇼를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서 거기 숲에서 진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가상공간에서 패션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저 재미있는 것은 방탄소년단이죠 BTS BTS는 9월 북미 유럽시장 점유율 1위는 슈팅게임이라는 포트나이트에서 포트나이트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 트레비스스콧이트레비스 스콧은, 스콧은 여기서 메타버스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었는데 1230만 명이 달한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2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 내에서도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트나이트, 그걸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내 파티 로얄 모드에서 런칭했는데 접속자만 270만 명이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나이트는 해외에서 3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인기 배틀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게임회사거든, 요 게임이요. 근데 거기서 했다.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270만 명이 같이 이렇게 그 접수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JYP도 제페트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해갖고 메타버스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 여기서 트와이스 댄스를 갖다 어디서 했느냐 재페트에서 런칭했다고 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퍼포먼스 티저 영상 같은 것은 공개 공개한 일주일 만에 17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시장이 넘겨갈 것이다옮겨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이플랜드. 이것이 뭐냐면 SKT, SK텔레콤에서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메타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MZ 세대를 상대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so, K팝 팬미팅 등 대학 축제 불꽃놀이까지 비내면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VR 디바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고 글로벌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기업 및 단체의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프렌드인데이프렌드는 감정 표현하는 이런 그 아이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고, 공간도 꾸밀 수 있고, 그렇게 아바타의 어떤 그런 그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모임도 이렇게 그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 아주 다유자대로 쓰는 그 MZ 세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과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까? 자, 정치적인 문제는 정보, 통제와 정치적인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가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홍콩에서 얘기했던 그 정보 통제, 그 저그 통제 사회 있죠. 그 다음에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AI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분이 다 노출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를 갖다 클릭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지구를 살다 간 사람들이 한 1,1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00억 ,100, 명 출산하는데 그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은 인간한테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가서도 우리도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화,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미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이고 이미 정해놓은 사상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가장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무슨 윤리적인 문제나 개발자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중독성을 유별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을 보면서, 아, 누가 나한테 댓글을 했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이런 걸 보고, 아, 좋아요가 몇번 클릭이 됐느냐,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중독을, 중독을, 중독 아닌 중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버를 보면서 뭐냐면 구독자가 늘리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보상이 늘어나죠. 돈이 늘어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윤리적인 문제. 돈을 벌수 있으면 어떤 것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 페이스북, 그러 그러니까 페이스북, 우리가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그, 뭐죠, 페이스북에서 그, 어, 시민 허위정보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근무했던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9년 이후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10대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떤 거였느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내용이 뭐냐면 2200만 명이 10대가 인스타그램을 접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접속한 수의 40%가 22세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10대 소녀 32%가 인스타그램에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영국의 10대 13% 미국 사용자의 6%가 자살 충동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 3명 중 1명이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몸매를 보고 자신과 비교해서 좌절한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필요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소통할 수 없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필요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나한테 해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저 10대 21%, 영국의 10대 18%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고독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과 하면 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왜 고독함을 느끼게 될까요? 10대 미국의 10대 21%와 영국의 10, 10대 18%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고독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좋은 부분만 보여준다는 얘기죠 과장되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뭘까요 교회적인 문제예요 교회적인 문제인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흩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자, 이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 이 창조에서 너희가 놀아봐. 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내 선언에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놀아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란 얘기예요 공동체. 예전엔 예배가 삶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코비드가 나온 나온구나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어느 순간 삶의 일부가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1만 개의) 교회가 폐쇄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메타버스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세된교에서 6.25 참전용사에게 메타버스로 그 시절을 복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90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게 20대 유로 20대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공과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가상현실보다 발전한 기술이다. 그러면서 좋다,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곁에서 다가오고 메타버스는 좋은 거라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미디어 선교회에서는요, 이사장 김은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건물과 강의실을 구현하는 온라인을 접속해서 강의를 수경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강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 컴퓨터, 이가상세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런 거 이게 대형 콘트장전을 만들어 놓고, 떼렇게 들어와. 얼마나 좋은데 멋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좀더 다시 한번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트가요. 설계하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강의 설계를 완전 히 입력시켜 놓으면 우리보다 더 강의 설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로보트가 목사보다도 더 말씀을 더잘 전달하고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직도 마찬가지지만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들어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좋지 않아 그러면서 1 1조도 다른 교회에다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서에서 마지막에 뭐라뇨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빅테크들은요 벌써부터 무엇이 옳은지 정해놨다는 얘기 앞으로 갈 길이 어떨 것이냐는 것을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것을 유반하면 퇴출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퇴출된 것도 마찬가지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들도 이 교수님들, 목사님들도 다그 어떤 그런 그 양분되어 있죠. 가상교회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근거 있다. 충분히. 조성돈, 김도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조성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세상 환경은 4차 혁명이 가속화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 따른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메타버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도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인데, 김도훈 교수도 뭐냐면, 고대 교부들이 교회로는 모임과 연합을 강조했다. 영적 모임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교부들이 신학적 교회론에서 오늘날의 가상교회의 존재 근거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없냐. 한철호 선교사,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실제 현실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 명예총장, 정장복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온라인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활용가치는 있지만 현실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형체로 대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니하며 배신하며, 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번,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의 자기,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 미련하게 해. 라고 하느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너의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소통이 장수되고 여름이 가고 기능도 갖고 돈도 벌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그, 유지하려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배우는 레슨은 뭐냐?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지더라도 미련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편한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빅테크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